안녕하세요 희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그렸던 에드워드 펄롱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리터치를 한번 해볼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올리고 어, 그럴 정도로 되게 애착이 갔던 그림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좀 아쉽네요 많이 그래서 리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사이즈부터 보면 너무 작아요 그림 그릴 때 사이즈가 작을수록 그리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귀 같은 부분들을 보면 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깨져 있는 부분을 볼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작아서 깨진 거거든요 어, 캔버스가 축소될수록 이게 압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일수록 화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최소 2000픽셀 이상은 해주고 가는 편입니다 아까보다 덜 깨진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게 또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화질은 좋을지 모르지만 용량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의 지점을 잘 찾아서 적절히 어, 설정해 주시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최근에 생긴 그거 있잖아요 픽셀 그동안 그거를 써서 콧대를 조금 높여주고 이마도 조금 더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래로 조금 늘려줍니다 속눈썹이 이렇게 쫌쫌 딸리 붙어있지. 속눈썹도 없애주고 레이어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들어갑니다. 여백도 줄여주고요. 옮겨주고 머리도 같이 그리고 정사각형에 가깝게 사이즈를 변경해 볼게요. 흰, 부, 흰 여백 부분은 채워줍니다. 턱을 조금 더깎아서 날렵하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꽃을 너무 대충 그려놨어요 너무 대충 그렸네 덩어리만 조금 잡아줍니다 크게 크게 이거 그릴 때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월티가 진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다를 건 없지만 그때는 진짜 심했거든요 그림 그리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근데 이제 제가 프레스를 찍다보니까 이거는 말하면서 부려야 되잖아요 계속하니까 뭐 어느정도 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멀티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직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보는 거야? 눈이 사팔뜨기가 됐어. 사팔뜨기가 안 되도록 한쪽 방향을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림에서 시선이 잘안 잡혀 있으면은 애매해요. 애매한 그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눈과 정리도 한번 들어가고요. 이마가 더 넓었으면 좋겠어서 아래로 끌어줍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제. 그리고 이때는 눈썹을 모양만 잡았었네요. 제가 지금 눈썹에 진심인 사람이 돼버려서 이런 거는 또못 뭐 넘기고 가는 그런 성격이 돼버렸거든요. 결을 조금 그려줍니다. 폴롱씨는 눈썹 모가 작은 편이어서 평소 그리던 것보다 힘을 빼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살살 좌우로 변경해서 한번 확인도 해주고요. 하이라이트 꼭꼭 찍어줍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아요. 약간 그림의 생기를 불어난 느낌? 근데 보통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되게 이 하이라이트 넣는 거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립. 립은 오늘 하이라이트 안 넣을 거지만 어쨌든. 에드워드 폴론 그리는 팁. 눈밑 지방을 낭낭하게 그려준다.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폴롱이 눈밑이 되게 꺼져있어요. 움푹하게 파여져있어서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해주면 테페미도 살아나면서 에드워드 폴롱이랑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그릴 수 있다는 점. 일석이조죠? 그리고 조금 더뿔글뿔이한 뿔글이 뿔이한 느낌을 눈코에 내서 청초한, 청초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그리고 임에도 정리해주면서 네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이랑 목도 구분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귀를 수정할 건데 귀 구조가 어떻게 됐더라? 어, 안에 들어가는 부분만 조금 신경써서 그려줄게요 이게 귀 구조를 알고 나면 되게 쉬운데 잘안나워지더라고요 저는 얼굴에만 신경을 썼더니 나머지 부분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깔아놓은 덩어리 위에다가 진한 색으로 영역을 조금 나눠줍니다 머리한번 흔들려 볼까요? 슉슉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마음에 드는 거 나왔으면 한번더슉슉 속눈썹도 그려줍니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이렇게 오늘 더빙하면서 해봤는데 재밌네요. 여러분 반응도 괜찮으면 시리즈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영상 잘 보셨다면 댓글 한번만 남겨주세요. 궁금하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